멜라모 마바냐 바람에. 일체 모든 유주무주 영가를 위해서 광명지는 같이 세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지는 오마모카 파이로 차나 마하무드람 하니타즈마 지바라프라바들 타야홈 오마모카. 파이노 잔아 마무드아 많이 파드 마치바라 브라 바들 타야 호우 마모가 파이노 잔아 마무드아 많이 파드 마치바라 프라 바들 타야 호 이차 인형 공덕으로 일체 유주무주 영가들의 어둠의 세계가 환히 부처님의 가피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더불어서 덧붙여서 백중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번 시간에는 아마 백중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중에 어 일체게 유주무주 영가들을 천도하는 그런 날이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보통 다른 종교는 어 사후세계 영가 천도라는 영가를 구제하는 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이제 한 가지는 또 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되면은 다음 그 세상이라고 하는 내세라고 하는 것이 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확연히 그 종교가 구분될 수 있는 어 사상. 이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뭐, 천국에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영혼이 불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웃음>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들으켜서, 불교를 보면은,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내세관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종교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 철학, 사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 불교가, 그 내세를 얘기할 때, 내세의 존재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제할 수 있는, 그, 방법, 또 구제의 대상에 있어서, 어, 이를테면, 내세가 없는, 그러니까, 내세를, 이렇게, 뭐, 그뭐 일직선상으로, 유신교신 아니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기독교신 중심의 종교는 차지하고, 어, 그리고 이제, 유교가 있는데, 유교는 뭐냐면, 자기 조상 중에 멀쩡하게 가신 분, 되면 결혼도 하고, 손도 낳고, 뭐, 집에서 돌아가시고, 멀쩡하게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위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예를 다하는, 도리를 다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어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숫자력이라던가, 아니면 영유아 때 가신 분이래던가 결혼하지 못하고 가신 분이래던가 이제 그 객사를 하신 분이래던가 음 이제 그걸 확대해서 인연이 있건 없건 모든 중생이 구제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구제되는 날이 있고 구제되는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저기 에 날이 그러한 날이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이태면 4대 명절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 5대 명절로 지새는 다시 이것은 뭐 얘기하자면 부처님과 동급 부처님의 일대기에 예를 들면 탄생이나 성도나 뭐 출가나 성도나 열반이나 이런 의미만큼이나 부처님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날이 있는 종교는 불교 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는 지금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주무주의 모든 인연이 있는 인연이 없는 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찌 됐든지 간에 에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아 어, 중생을 구제하고 또그 가운데 영가를 구제하는 이러한 에 광대무변에 에 담없는 존재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어~ 지옥에 있던 아~ 어, 또 축생에 있든 뭐있든지 간에 에 소위 이제 사막도라고 하죠. 그런 곳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뭔 얘기냐면 장과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불교만큼은 일체 유주무주 모든 영가들을 구제하는 가 없는 중생을 구제하는 어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는 종교가 불교다. 하고 보면은 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든다면 우리 조상이나 천도하면 되지 조상 중에서도 일테면 어, 그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이나 이런 존재들만 천도하면은 그냥 뭐 도리를 다했다 후손도 좀잘살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 그렇지 않고 중중무진의 모든 연기 안에서 일체 인연, 있건, 없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땅 끝이 아니고, 지옥 끝까지도 가서 구제하겠다, 라고 하는 의식과 그러한 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 이번에는 이제 뭔 얘기를, 에 하고자 하냐면, 이제, 그 의미 중에, 예, 말씀을 드렸듯이, 4대 명절이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 일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4대 명절이 있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의 일대기와 상관없이, 소위 이제, 중생의 의미를 두고, 어 소위 제 5대 명절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이것은 부처니까 동급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히 기독교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날이에요. 신 중심의, 이제 그신 외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신 중심의 종교에서, 어, 인간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명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게 이제 우람 분재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냥 그날 천도하면 좋다,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에 와가지고 적당히 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의미로 보면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니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 이것은 왜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뭔 얘기냐면은, 어, 이건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에? 에, 뭔 얘기냐면, 윤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룰이에요. 어? 이 룰이 없으면 인간 사회가 존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 그런데, 이 윤리나 도덕의 기준들이 이제 제시되고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 사상, 철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사실은 불교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뭔 쌩뚱맞은 소리냐 종교는 다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아주 무식한 얘기고 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웃음> 윤리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생명과의 에타 생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불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를 받는데 무슨 개를 받냐면 삽살 개를 받고 진돗 개를 받고 똥 개를 받고 이런게 아니고 삼귀 개와 오계를 받는데 오계는 제가 저의 기본적인 계에요. 어, 또 출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자다 하면 은 오계를 받아요. 근데 오계가 뭐예요 살, 도, 음, 망, 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자여야 많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 살생하지 말라, 어, 투독, 소독질하지 말라, 어, 살, 도, 음, 상업하지 말라, 망, 망어 기어 양설하고, 어, 조동기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또, 어, 술을 많이 퍼먹지 말아라. 어,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라는 걸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체 개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만이 이 인간 사회가 존재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폭편적, 일반적, 기본적 어, 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뭐 이것이 불교라고 해가지고 꼭 이, 이, 이 얘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 불자들에게만 적용된 게아니란말이 응. 불의성 알았어요? 오래간만이네. 응? 법회를 그냥 몇주 몇주 동안에 안본 것, 안 보이던데. 응?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불의성이 오고 안오가 고 중요한 게 아니고 다 팔자 소관으로 사는 것이니까 어, 그런데 봐요. 살도 음망추는 불자여야 되기 때문에 불자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윤리예요. 어,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넘어가 가지고 그러면 신니 교회도 예, 교회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교회 갔더니 착하게 살라고 하던데요. 응. 그런데 신중심의 종교는 윤리나 도덕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인간과 신간과의 관, 신과의 관계 안에서 예를 든다면 무슨 뭐에그살똥 음망주 이런 것들이 중시되지 않고 어 뭐냐면 신을 믿는 것이 윤리고 도덕이 되는 거예요. 신을 믿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립될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살생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살생을 하면은 지옥에 떨어지고 뭐이렇단 얘기예요. 우리가 주장경을 읽고 다 그러면 저 살생에 어떤 어 저기 업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에 저기 아니 안 죽이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도 신을 안 믿으면 안 민다는 것 때문에 죽여도 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신을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인다니? 끝까지 안 믿어? 응. 너, 너 죽어 뭐? 그래서 거기서안 죽이면은 본인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죽이면 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저 사람들은 이렇게 상식적인 행동을 안 하고 어 상식적인 어떤 에 사고를 안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부차적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200년 전쟁을 하는 것이고 200년 전쟁 안에서 일터면 예를 1500년 초에서 1700년 1700한 10년까지 200년 전쟁을 뭐를 했냐면 은 개신교, 캐도릭이 구교, 신교가 박 터지게 피트기게 싸운 것이고 또또 또 이슬람교와 개신교가 싸우는 것이고 이 싸움이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은음 내가 믿는 신을 네가 믿어야지 안 믿으면 너희들은 죄인이고 죽어마땅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윤리나 도덕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문제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윤리도 그 안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번에 부처님 모신 날에 조계사 앞에서 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찬송을 하고 난리 굿을 했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에 이것은 비상식적 몰, 복상식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어, 그렇지만 또, 일부 기독교인이 그런 것이지, 또라이나 그런 것이지,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찬란한 착각을 하는데, 종교적 사상 베이스가 신중심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행위도 합리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하고 막법요식을 어,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사탄 마귀의 행위고 이 행위를 근절시켜야만이 그게 선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엔. 어, 그들이 보기엔 그런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신중심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위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확 뒤집어 가지고 확 불교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모두 얘기했어요. 살도 망중 관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연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를 잘하면은 복이 되는 것이고 관계를 못하면은, 에, 일테면은, 저기, 에, 죄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부 뭔 얘기냐 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살생하지 말아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지 뭐 그러잖아요. 어, 딴짓 하지 말고 여기를 봐. 내가 눈이 옆구리도 달렸고 뒤에도 달렸고 달렸어. 그러니까 관계 얘기예요. 전부. 음, 부부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걸 뛰어넘어서 중증무진으로 인간과 축생이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이냐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관계해야 될 것이냐 전부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윤리고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 인간사회가 이해가 돼요? 어, 그런 거에 기후문제나 그냥 무슨 뭐 그냥 어, 그에 따른 어떤, 그, 지금, 지구적 위기나 이런 것들이 관계성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또 행위했기 때문에 오는 과보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어? 종교가 기독교인이든불교인이든천주교인이든 어, 떤 사람도, 어, 가방건이 길건 자고, 어떤 사람도 다, 그, 여기 인정하는 바이거든, 어.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 얘기냐면 그 안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이 백중처럼 돌아가신 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것이 핵심 포인트. 에기스다. 에기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따라서 한번 해봐요. 돌아가신 분들과의, 돌아가신 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어떻게 할 것이냐? 음, 이것이 백 중에, 중에 핵심, 핵심 포인트, 엑기스다. 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를 들면, 뭔 얘기냐면, 돌아가신 분 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조상을 얘기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장경을 보나 목영경을 보나 처음 보면은 그 부모님을 구제하는 거예요. 정확히 해서 어머님을 구제하는 거 세상에. 그 안에서 남자는 너무너무 불쌍해. 세상에 이 시대에도 남자가 응? 응? 돈 벌어오고 저녁때나 와가지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애도 봐줘야 되고 어 가끔 또 외출도 하는데 또 쇼핑도 같이 해야 돼 쇼핑 같이 하려면 은어 애가 들으면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양쪽 귀저귀 가방 다 메고 어 그리고 이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사랑받는 남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경제 내에서 도 이상 야리꾸리하게 구제하는 대상은 전부 엄마요 아빠가 아니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내가 농담이 아니요. 부모 운중경을 보더라도요. 부모 운중경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은 부모니까 엄마 아빠처럼 생각되죠. 내용은 전부 에기스그 안에 실질적 내용은 전부 어머니에 대한 은혜가 대부분이요. 부모 운중경 그러니까 양주동 박사가 부모 운중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버이 은혜 그, 곡을, 곡을 만들었거든요. 바영 작, 작사를 했거든요. 곡을, 그바영나실때 괴로움 다이드시고 기술제 반낮으로 애쓰신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그 내용이 부모 운진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그게, 그, 저기, 그 노래를 부는 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처음엔 어머니날이었어. 그게.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 날이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만 그렇게 은혜를 얘기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걸 살짝 비틀어서 바꾼 것이 어버이 날로 바꿨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거의도 어머님에 대한 은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부모 온준경의 내용을 보거나 지장경, 목년경의 내용을 보거나 그 보면 대부분이 어머니 구제하는 거야. 아버지 구제한다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내가 내가 결혼을 않고 혼자 사는 이유를 굳이 얘기한다면은 어 굳이 얘기한다면 여기 있어. 아니, 사주 없는 후손들이 내가 낳은 사주 후손들 내가 애써가지고 애쓴거 다시 한번 얘기할까 뼈 빠지게 스트레스, 받,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직장 다니면 통 벌어가지고 응 마누라 매여살려고 자식 키우고 어. 그 키우는 과정에서도 틈틈이 앞으로 메고 뒤로 메고 가방까지 메가면서 어.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어땠냐면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세상에 화장실 가면은 연애할 때 어? 여자가 화장실 가면 세상에 핸드백국까지다 메고 기다리고 있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놓은 자식인데 이놈의 자식이 죽어서까지도 지가 엄마만 구제한다고 그러고 지가 아버지를 구제한다는 소리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겠냐고.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잖아요. 남자들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제 죄송한 얘기인데 어디가 약간 비어있는 거예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실험 문서를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어머니를 구제하거나 아버지를 구제하는 간에 기본적인 도리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부모님을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구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 봉양을 잘해야 된다. 하나는 뭐예요? 그러나 봉양해도 업은 소멸되지 않고 장애는 소멸되지 않고 또 어머님 아버님이 잘못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축생에 갈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 거기에서 구제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 안에서 자식이 어떤 도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목노아 얘기하고 여기서 목노아 얘기한다는 건뭔 얘기냐면은 부처님 사대 명절만큼이나 중하다고 끼어넣지 않으면은, 이 무식, 아니 무식이 아니야, 이 쌍, 쌍, 쌍뚱머리 없는 어? 후손들이 제사도 안 지내. 부모 은혜도 몰라. 응? 어? 또 요즘에는 또돈 때문에 그냥 부모가 형제가 없드만 그래. 응? 어? 그리고 이것은 뭐또 일반적인 얘가 아니라고 할수 있어도, 나이 먹으면 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돈이 있을 때는 안 그래. 부모가 근데 돈이 없으면 은 나이 먹어서 돈이 없으면 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를 모시려고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덕의 범주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은 인간사회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사회가. 그럼 무너진 게 어떻게 무너지냐. 일단은 스님 같이 생각을 해. 억울한데 내가 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데. 그럼 자식 가이 이 가족을 안 이루고 자식을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어떻게 돼? 나중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못 받아. 여러분들이 잘 이, 이해를 못 하는데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니까. 아,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가 스님은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케어를 하겠어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처음에 5만 원 나온 걸 쫓아가 가지고 내가 더낼 테니까 더 내면 더 나온다대 더내더낼 테니까 응, 좀 많이 타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때 요거 마음껏 내면 된디야 그래 나는 많이 내네 그런데 자식된 도리를 안 하면은 자식된 도리를 안 하면은 자식을 안 나니까, 부모가 억울하니까, 자식을 안 나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못 받아. 얼마나 억울할 일이야. <웃음> 이 얘기는 사회 전반적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 원인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이 도리가 있는데, 이 도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 도리를 불교에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생에 다하는 것까지가 아니고 다음 생까지라는 거예요. 또그 다음 생까지라는 거예요. 또그 다음 생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고 지중한 인연이 있는 이 부모님을 내가 어디 끝까지라도 구제를 해서라도 효를 다하겠다라는 것이 영가천도의 날. 응?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런 날을 효의 날이 효의 날. 응. 그래서 효의 날.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내가 이제 스님이 실재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근거하고 있어요. 목련경에는 목련존자가 몽련 출가전 나보기였잖아요. 나보기가 어머니 청제부인을 구제하는 것이고 시장경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텐데 시장경에는 뭐예요? 각화정 자재학 열의 시절에 어 브라만의 딸이 어머니를 구제하고 거기서또 아버지가 안 나와요. 어 그리고 또. 광목이, 광목이 또어이 여러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또 어머님을 구제하고 거기서도 또 아버지님을 구제한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어, 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가천도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어, 윤리 안에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심주어 봉 놓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불교만이 있는 것은 어, 불교는 결국은 윤리가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윤리가 무너졌을 때사회 윤리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예, 소위 말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윤리가 무너진 사회를 뭐라 그래요? 끄떡하면 말세, 말세 그러는데 아 그렇게 소리 할 거면 말세라고 한탄만 하지 말고 저래 오라고, 저래. 저리 와서 이런 걸 해야지 부모에 대한 도리야지 교회 가서 기재가 있기를 거기 하지 말라고잖아요. 지금 부모한테 도리를 다 하겠다는데 제사도 지내지 말아라. 응? 응, 응, 응, 응. 부모도 안 하는데 무슨 유주무지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하고 낙태한 애기를 위해서 천도하고 응, 어? 어? 인연 없는 영가들을 천도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 귀신, 귀신을 귀신 불러들이는 거라고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하대 거기는. 아, 참이상이요 악신을 어? 아, 다스려야지. 야! 어디 그디 저기. 응, 네가 잘못해 네가 집착하고, 네가 원망하고 그런 것이지. 어디 누구한테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응, 장일 이렇게 우랴. 이썩뚱매이 없는 것. 자! 그러면서 살살 달래면서 부처님 말씀 이랬다, 야 어, 이거 잘 생각해봐라. 스님 법문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어, 돌이켜서 네가 지은 업을 스스로 도길줄 알아야 되고, 공덕을 쌓아야 되고, 어, 어, 부처님을 지해야 되고,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시끄러운 본내 망상, 애착, 집착을 다놔어야지 언제까지 붙잡고 구속들을 그 원망하고, 응? 어? 팔자 터령이나 하고, 세대 생생을 윤회를 하고, 재앙을 일으켜 볼 것이냐? 그러면서 또 이제 에 이렇게 음식도 차려놓고 또 부처님 말씀하면서 어르고 달래고 어 한번 꼬집었다가 또 이제 쓰다듬었다가 <웃음> 이렇게 해야 돼요. 어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에 그런 의식이나 그런 날이 아니에요. 너나 는알것 없이 와서 지가 어디서 나왔냐고 지가 어디서 나왔어? 존재 자체 근원을 따져서 그 내가 있는 거지 있 부모가 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일단 기회는 준거요 아시겠어요? 기회는 준거예요. 업장을 소멸하든지 복을 쌓아 기회는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응. 업을 소멸하고 복을 짓고 해야 된다. 영가천도 있겠습니다. 응?